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름도 찬바람에도 안고 타지 않고 거리에서 품발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잘 잡혀서는 숨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고 우리가 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하아... 아... 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연구소의 모습. 이오이 되어지고 있는 꿈. 제품은 이렇게 생겼구요그물이 방지 장치. 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흘러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오면 소리를 분석해 보면 어디가 막혀서 나는 소리인줄알수 있어요. 아지 시끄럽죠? 아, <웃음> 아 소리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당신은 어디가 막혔고 어떤 문제의 오디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듣고도 원인을 파악할 수가잖아요지 <웃음> 내가 저 코골이 소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찜질방을 다니면서 아, 이제 저렇게 시, 시끄럽게 자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코골이 소리를 분석했었죠. 근데 이 입장이 생겨가지고 코가 안그게 생겼잖아요. 본인이 아, 보나요? 엄청 보라요. 아가씨, 타이머 어떤가요? 그냥 얼굴 작은 사람들 쿨쿨을 많이 보라. 계속 부고을 드려요. 800% 할인을 받을 것 같고 20에서 30% 정도 밖에 허령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긴장 하고 깊은 잠을 자기만 힘들어가지고 너무 무식한 고그심에 빠진 제작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죠 친구가 정말 잠만번 편히 잠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고 이게 소원이라고. 신혼부부들도 오고요. 결혼하기 전에 오는 아카스들도 있고요. 국왕님에 비해서 화가 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사람은 국왕과 거의 근접하게 아주 잘 맞는 사이인데 그 사람은 아주 국왕님에 비해서 성과 되게 큰 거죠. 음. 넘치는 만큼 화는뒤호자로 한참 몇입사람 있는 내 똑같은 줄알 실물이 n t e l 에요 o u 감사 a n tell you. I can t 이 l l y 의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y 대 u 가 can tell 불편한 하 can t e 고고 you. I 정말 0.1m m 차이가 요 그때는 뭐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탈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섬세해요. 네. 네. 탈이 날수록. 저희 이빨한테 끼고 자는 겁니까? 네. 예. 입이 좀벌어집니까 입이 앞으로 네. 살짝 나오죠. 무증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게 됐답 수면과 면역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잖아요 상관성이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일 치료를 시작했더라또하고 오래 는말니다 <웃음> 3고도 <웃음> <홍도> 별로 없고 <웃음> 아 사람들이요 코구리에 대해서 너무 아, 대충 생각하고 화창게 생각하길래 이 코구리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역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슬퍼요 아, 잠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susurra>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